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펜롤로버는 펜오프닝과 젠롤오버가 합쳐진 기술로 각 기술을 마스터하시면 금방 익히실 겁니다 펜오프닝을 하시되 펼칠 때 엄지손가락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세요 그 뒤로 바로 젠롤오버를 하면 펜 롤오버가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죠? 그런데 여기서 부드럽게 연속 동작이 어려우시다면 펜오프닝 따로, 젠롤오버 따로 각각 연습한 뒤 연결하는 것을 연습해보시면 기술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